<웃음> 괴롭혀 볼까? AI 내 괴롭혀서 망했나 나한테 막 악마가 기기가 되는 것 같아 북슈크슈크슈 북슈크당 빡슉슉슉! 빡슉슉! 190만 받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현재 랭킹 1위가 쓰고 있는 불명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랭킹 1위 우리 보미가 랭킹 1위를 했습니다. 뭐 종종 해요 랭킹 1위 종종 하는 친구고 바로바로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요 덱입니다. 실제로 이제 운용 덱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좀 알고 있는 덱이었는데 요거를 좀더 극대화해서 완전히 상대를 괴롭히는 많이 괴롭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연출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딜찍누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운용하는 스타일의 택입니다. 먼저 택 구성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종족 불명 해변 멀린 누나입니다. 이 누나 뭐하는 누나입니까 여러분? 카드 두장 쓰면은 공불이 들어가죠. 그것만 해도 정말 해멀 누나는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불만 해도 상당하거든? 그 역할을 해주시겠고. 자, 그 다음 종족 불명 패서입니다. 패서 태서, 태발 고서 의 자석은 상대가 에 이제 공불이 걸리잖아요. 카드를 뭐 이, 이동하거나 이런 뭐 이렇게 합치잖아 주로 어, 합치거든 자그 이성 카드들 사용 못하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한 이성 정도 되면 전체 필살기 사용 불가도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뭐 필살기 네칸 이상이면 필각도 할수 있고 이런저런 재능꾼이죠 자그 다음 종족 불명입니다 에밀리아입니다 자 에밀리아 뭡니까? 뭐 여차해가지고 야야 잠깐만 폐가 말렸다 바로 빙결 어, 빙결 시킵니다 이 말씀이죠 좀 꾸준히 필살기는 못쓰게 이제 깎아주겠고 개성으로 뭐 실수 상대 두번칠 수도 있잖아. 나도 에밀리아 기억이 좀잘안 나거든. 두 대만 못 이기더나 에밀리아가. 친 사람이 빈결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상대가 막 이래저리 꼬이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필살기에 나가면서 어떻게 터 잡부는 그런 대기 되겠습니다. 서브에는람 넣어서 우리 종족 불명 아군들 기본 능력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발. 자 불명 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시나리오만 좋은 그런 덱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랭킹 1위가 랭킹전 자체에서 1위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덱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표가 있네 자 이제 공불 걸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쭉 빠바박 자 누나 쇠돌아 가지고 딜도 괜찮아요 길도 길도 괜찮 소멸 걸고 공불 들어갔고. 상대 어떻게 된다? 카드 패가 지금 시커멓게 좀 변했습니다. 자, 여기 실버 카드도 하나 있죠. 이성 카드가 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이성 카드가 있으면은 요걸로, 요걸로, 잭라이트로. 아, 지금 막 합친다, 그죠? 어, 합치면서, 이렇게 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 여기다가 핑계를 들어가든가? <웃음> 잠깐만. 어, 어, 들어가지, 들어가지, 들어가지. 이렇게 어, 가보겠습니다. 어, 두 명을 핑계 하고, 그렇지. 이제 또 카드가 시커멓게 됐지. 금액대면서 켜로 쭉 때리고, 우린 필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상대가 필살기를 못 막는다, 그죠? 못 막아요. 내가 이런 스타일 덱을잘 못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내가 해도 되게 사악한데? 빡크당 때리겠지. 빡크당 어, 때리고, 빡크당 때리고요. 핑결. 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연반, 이, 이게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가 가미를 못 잡아서 그래. 어느 정도 나오냐? 뿡! 오, 는데 자, 57만 오면서 일단, 지길 것좀 지기 주고요. 촥! 팍! 팍! 팍! 자, 어. 자, 자, 자, 자, 잠깐, 봐 방금 이제 해멀루나 필살기 한방 나갔고, 소멸기 한방 나갔고, 이것도 이제 두장쓴 거니까, 두번친 거니까 공부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들어갔고, 빙결까지 안 했어도 됐, 됐겠다. 어, 공부를 들어갔고, 더, 뭐 아무거나 한번 때릴 수도 있겠네. 오, 야, 여러모로 막, 그냥 쳐 남아도는데? 지금? 자, 이번에는, 자, 요렇게, 저, 반을 이제 마무리를, 어, 아, 잠깐만, 어, 아, 마무리가 안 됐다. 야, 큰일 났 잠깐만. 방금 이거 썼어야 돼. 잭라이트 써가지고, 적어도 실버카드는 막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봐봐. 이거, 이, 이 실버카드를 막았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지? 알겠지? 어, 잠깐만. 예, 죽을 수 있어요. 끝날 뻔 했지. 자, 이펌 연출, 연출. 어? 실수하는 듯한 그 연출, 알겠지? 요걸 했었으면 어떻게 된다? 반이 이성카드를 못 썼어요. 그러면 이제 딜이 많이 아꼈겠죠? 자, 이제는 끝납니다. 비기입니다. 비... 야, 몇 장이고? 비기 몇 장이고, 지금? 야, 비기 몇 장이냐? 이번에 엄청난 딜 나올 수 있어요. 비기가 엄청납니다. 붉슥슥슥! 붉슥! 당 190만 받나? 한 1행에서도 뒷봉을 느낄 수가 있네? 자,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는데 진짜 딜이 완전 미치이쁘네 완전히. 뭐,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취향이 아닌 구수형이 해도 이 정도는 나온다. 운용덱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브레인들, 브레인들, 브레인 너거가 하면 장난 아니겠다, 이거. 음. 아, 그렇지. 이런 걸만나 봐, 이제. 암멜덱암멜덱 암멜의 회물! 어, 잠깐만. 아, 그렇지. 요, 요, 지금 쓰는 이불명덱에다가 암멜이라는 찐 캐릭터를 넣은 그런 상황이다. 그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 공불 겁시다 일단 공불 걸고, 무서워서 공불 거는 건 아닙니다. 미리 요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파. 자, 소멸 걸고요. 자, 쇠도 좋습니다. 빡, 빡, 빡. 자, 원래라면 이제 요 정도 때렸을 때암매이 화가 나지 우리 주 때리면 어떻게 되노? 암매리 피가 세리 한 어? 한 20% 30% 찰걸저기서 원통 같은 잘 터지면 피다찰 수도 있어요. 그런안 암매리를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놨다.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놨다. 아, 음. 근데 상대도 요 정도를 하는 또 희한하게 또 이런 덱을 만났네. 희한하게 이번에. 자, 이번에 해멀로나 패가 이렇게 좀 말렸죠. 말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두대 치고요. 빙결 시키겠습니다. 암멜만 예, 지금. 야, 암멜이 날뛰는 순간 다 끝나거든. 자, 안멜아, 가만히 좀 있어줘. 이렇게 해서. 빙결까지한 번. 자, 이러면 안멜이 끝났다, 그죠? 다음번에 뭐 설마 패가 뭐, 어? 전체기 암쓰레기 하나 뜨더라도 안멜이, 와, 공격패가참 웃긴 없구나 그래도 안멜은 끝났습니다. 안멜이 지금 뭐, 흡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다음 턴에 끝난다. 이렇게 보 해보...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상대분이 공부를 우리한테 걸어왔습니다. 아! 어? 본인이 빙결 당했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공부를 취약한 덱이 아니야. 어, 걔괜찮아 <웃음> 나도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형도. 알겠지? 이런 덱을 내가 쓰진 않을 거야, 평소에. 근데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덱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다. 말씀이고. 요거 한번 써볼까? 피상이 불가. 아, 자, 자, 야, 야, 야, 그냥 그냥 얼려, 그냥 얼려. 야, 모르겠으면 얼리는 게 최강이야. 그지 얼리 예 그냥. 빡, 빡. 자, 안멜 퇴근하고요 자, 안멜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무것도 못했어. 대금 돌고 가만히 서 있다가 집에 간다. 이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거. 어? 뭐 끝났나? 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일단, 그것도 제가 썰을 하나 들려드리면은, 범이가 이번에 이제 랭킹전 할 때, 사람이랑,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할 거냐, 랭킹전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열턴 이상까지 갔대. 어, 그러 공방이. 근데, 그렇게 턴이 기계같은게 상대가 이제 사드천사 고좀 개딴다는 덱인 거야. 근데, 아, 상대가 아무 거를 못 하는 거지. 아무 거도 못 하고, 사람밀 필각 딱한번쓴게 다래. 그거 한번 나오고는, <웃음> 스킬도 못 쓰고 끝났대 그런 썰도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지금 잘 쓰면 정말 지옥에서 사탄이 울고 갈 개악마 같은 덱이다. 자, 오케이. 계속해서도 한번 가면 여러 각 킹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봐야지. 다양하게. 어, 자 우리 각 킹.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노? 또 똑같이 가는 거야. 각 킹이 또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는 거죠. 전체 딱한번 때리고, 세도 쇄도. 빡 세도 꽤 세면서 공부를 다걸었다 카드가 많이 시큼해졌죠. 내 장이 시큼해졌는데, 뭐 소멸기는 음. 살아 있을 거고, 뭐 약간 좀 뭐. 애매한 것들만 살아있어 치보세요 그래서 치보세요 아 거기다 우리 먹어. 지금 해멀 로나가두 장씩 쓸거 아니야 그 해멀한테 누구 인연으로 누굴 넣어냐체리를 넣어놨다 체리를 넣어놔서 어, 우리가 스킬 쓸 때마다 상대가 치확 치피가 깎여가지고 딜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 각킹 스킬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쓰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갈게요 아 여기서 킹이 죽고요 죽고요 음? 확인사살 한번 던진 거고, 자, 요거는 아마한테나 맞잖아. 또 공부를 또들어간 거야. 카드 두 장이 또 까맣게 돼서, 안녕이 빡! 이런 거못 나온다. 그냥 센 거는 다 막힌다. 그러면서 디버프도 많구요. 자, 그래서 또 다음 한명 이제 죽이 봐야 되겠죠. 자, 간다. 빡, 빡. 자, 금색카드 지금 누구거 있나? 금색카드 누구건데 죽어서 없어지나? 없어질 뿐네. <웃음> 있었어도 어떻다? 있었어도 못 쓴다 이성 이상 사용 불가 들어갔고요. 자 장군 사장님 계속 치네 이 자석이고 필살기 어. 준비됐는데 어떻게 된다? 빈결이 너무 많아. <웃음> 괴롭혀 볼까? AI 내 괴롭혀서 망했노 이거 실제 사람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빈결이 내장야 빈결이 내장. 우리 필살기다 만드는 동안 상대 아무것도 못할 걸? 빈결 시키고 우리는 카드 이동. 빈결 또 시키고 카드 이동. 다음에 풀렸을 때 이제 간다. 필살기 뽕. 뽕! 이렇게, 이렇된 거라. 상상이 되죠? 이렇게 마무리는 삼성 쇄도로 한번 가봅시다. 삼성 빙계에 막, 와, 진짜 카드가 남아도는데? 빠바박 26만 7천0 이것이 바로 해멀로나다해멀로나 딜도 무시를 못해요 쇄도기 때문에 와 이거 괜찮은데 <목소리>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극한의 악마 같은 운영대입니다 자 그렇지요 정도 나오면 이제 누구를 이제 이제 봉인시킬 건가 생각해야 되고 그죠 어더 원형님 같은 경우 정오 때 이제 다 풀고 갑자기 날라오는 수가 있어요 아사바리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의외로 더 원형님부터. 저격 들어가겠습니다. 도원형님은 키를 따 버리고 그러면서 암멜은 공불로 가만히 좀 있어주고 오케이 그러면서 도원형님이 정오 되기 전에 어, 많이 다치게 해놔야 안심할 수 있겠죠. 정호될 때 갑자기 누가 정했던 걸 풀고 갑자기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도원형님을 조금 진정시켜 놓는다. 진정시켜 놓는 게 아니구나. 미리 좀 암살을 시도한다. 어,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게 뭐야 나왔기 때문에 암살 실패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살 성공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암살 성, 성공이고요. 확인사서 하나 더 넣어 놓은 거고,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암멜 무서워서 빙결시켜놓고 암멜이 갑자기 막또 날뛰면 좀 무섭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계속 우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나오면서 필살기 막아지고 있고요 우리 해멀누나 패가 좀잘 떠야 되는데 아, 아무래도 해멀누나 패가 더 중요하죠 와 해멀누나 패 하나도 안 떴다 그러면 요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노 아, 에밀리아 필살기 만들었지 <웃음> 함체가지고소멸를 한번 던지고 소멸를뭐 상관없이 그냥 던져놓고 안멜 님면좀 재발전 가면안멜리 갑자기 막 열받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죽을 수 있지. 그래서, 안멜아, 우리도 빙를또 있거든. 너는 오늘 아무것도 못하다가 집에 가게 된다. 이 말씀. 쭝! 오, 좋아요. 공간을 깎아놨습니다. 공간을 자, 아, 잘했죠? 필살기 있는데 공간을 깎아놨다. 어, 거기다가 요거 방패까지 드러나가지고 에밀리아 필살기를 시계 안 맞겠다. 해멀 스킬이 자꾸 안 뜨네요. 자, 또, 이번에도,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 갈게요. 츄르 크당. 자, 28만. 방패가 있고 해도 28만. 빡, 빡! 마무리 짚고, 요, 마무리 짚고. 자, 요거, 빙결, 아, 아 뭐, 절로 아니야. 들어가. 아, 저 타르밀 죽어버데 <웃음> 타르밀이 너무 센 거를 막, 으아, 비기까지 막 자기가 다 끌어 당겨서 맞다가, <웃음> 어, 이 이덱 하니까 사람이 사악해지는데? 이덱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막 악마가 빙이가 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사탄 놀고갈 불명 덱입니다. 자, 와, 오늘 진짜 골고루 다 만난다. 자, 이게 뭡니까? 크릴 덱이죠. 크릴이랑 신. 이 덱도 무서운 거 우리 잘 알고 있다. 그죠? 무섭거든요, 이 덱. 자, 근데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아, 무섭지가 않습니다. 팍! 팍! 자, 쇄도! 팍 어단단하죠 예, 저게 바로 크리스마스 릴리아입니다. 그릴인데, 그릴 미리 좀 때려놓고, 카드 지금 거의 다 시, 또 시커멓지? 이 카드 이 정도 시커멓면 어떻게 되나? 뭔가, 뭔가 생거 쓰고 싶은데 못 쓰고, 흡혈도 못 해가고. 야, 어, 야, 요거는 쓸수 있지. 요거 소멸기니까. 소멸기 하나. 와, 근데 소멸기 아프다. 진짜 확실히 그릴이 세긴 세요. 조쪼 와, 요거, 필살기 감소기라가지고, 저 대기 차라리 조금 무섭겠다, 이대한테는 왜냐면 공부를 시켜도 할게 많아요. 야, 거 약간 장난이 아닌데? 자, 누구 하나라도 핑계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킬이 안 따지는 수가 있거든요. 자, 소멸에 킬이 안 따지지. 와, 잠깐만, 저 뭐고? 켜부터 잡았어야 되나? 자, 일단 카드는 전체 새까맣습니다. 전체 새까맣게. 전체 새까맣긴 한데, 이 요거 조금 내가 지금, 어, 약간 긴장되는데?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일 이렇 딜러만 지금 빙결시켰고,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어우, 야, 이 그나마 이득이 좀 무서운데? 왜냐면 스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 다 죽을 뻔 했다. 어? 다 죽었다. 아, 감시. <웃음> 내 생각에 큐부터 잡았어야 될것 같아 큐한테 점화 당하니까 너무 아프네 점화 큐 빨리 저격했으면 가능하지 쿠빨리. 와 빨리 아이시볼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고만 해아 내가 그 생각을 또 잘못했어 아 이제 변명이 아니고 들어와 들어와 봐 내가 실수해서 제단을 얘기해 주는 거야 신이 이제 이성카드들이 막 있었잖아 그때 이제 우리 패서로패서 이성카드도 못 쓰게 해 막아가면서 했으면 어 우리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미사기도 안 들었고 신이성도 못하게 좀 미리 쭈쭈쭈 해놓겠으면 이겼다 이렇게 멋져? <웃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재앙대기 오히려 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앙대기도 만약에 선턴이다 재앙이 제왕, 선턴이었다 그러면 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려보고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 <목소리> 추억이 말하고 싶지만 초라해